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많은 뉴비 분들께서 필드보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던 질문들 중에 필드보스는 어디에 나와요? 필드보스 자리 갔는데 보스가 안나와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없나요? 등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시는 게 많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뉴비 가이드라는 영상 시리즈로 설명을 한번 해놓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전달되지 이 않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번 영상은 필드보스만 딱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릴겁니다 우선 첫번째 필드보스의 자리 지정 그리고 두번째는 순서를 정하고 데빌첼서를 체 채우고 마지막으로 필드보스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건지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필드보스의 자리를 다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필드보스는 월드맵에 가셔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맵이 있을겁니다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오른쪽 위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은 필드보스 바쿤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이 돋보기를 누르면 은 해당 시간, 요일, 어디 서에 나오는지 이렇게 다 나와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 쭉 보시면 은 여기 다 나오고요 모든 필드보스에 관해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적혀있는 1번, 2번 여기가 필드보스가 나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모두 다 가셔야 합니다 모두다 가셔서 여기 g p s 모양 누르시면은 위치 지정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 앞에 고독의 숲부터 이렇게 쭉 저장을 했거든요 새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그 위치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트라의 고독의 바콘 한번 위치 가볼게요 자 들어오셔서 M버튼으로 보스 위치를 확인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외로운 늪에 하나랑 외로운 성터에 하나 이렇게 있죠 이 둘은 희망의 보루 여기 이 하나의 거점에서 다 왔다갔다 할수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그냥 별거 없습니다 가셔서 자동이동 그러면 알아서 보스가 나오는 위치로 이동되거든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웹을 열어보시면은 외로운 성터에 보스가 나오는 자리고요 여기가 그럼 이곳에 와서 미리 위치 지정 여시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외로운 성터, 이렇게 해놓고, 고독, 바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수 있는 필드명 또는 보스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 다음, 그 다음 거점을 먼저 가고, 다음 외로운 늪으로, 자 이렇게 외로운 늪 위치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갈수 있는 모든 필드 보스 자리를 이렇게 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셨다면은 아이템 위치 이동 주문서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 위치 이동 주문서. 요즘 푸시로 푸시 푸쉬 알람으로 우편에 메일을 주는데 이 아이템은 교환서에. 노랑고래 상단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위치동 좀서 보이시죠? 250개로 5개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랑고래 상단 이 주화를 어떻게 얻냐이 주화는 바로 펭귄트 돌림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횟수별로 주죠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줍니다 그리고 또이 펭귄트 돌림판을 돌릴 수 있는 7억의 근원 이것이 바로 여기 루나트라에서 나오죠 이 루나트라에 있는 잡몹들을잡으면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위치 이동 주문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고 모든 보스도 위치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시간 되기 전에 내가 보스 오늘 보스를 뭐뭐 잡을 건지 순서를 정합니다. 워낙 필드 보스가 많기 때문에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한 마리밖에 못 먹습니다. 자 이거의 기준과 기준은 서버마다 다 다르고요. 왜냐면 담, 잡는 속도가 서버마다 뭐가, 뭐에 많이 물려서 잡는지 그건 서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어떤 본인 기준, 자기 기준으로 일단 생각해야 되는데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우선 이 마석판에 있는 마석들이죠. 내가 이 마석에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 보스로 먼저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희귀까지는 다 완성을 했고요 대부분 초보들은 이제 고급까지 채워졌고 이제 희기도 출석부로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족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 받고 나면은 이렇게 몇몇 몇시 방향들이 이렇게 부족해지는데 그 부족한 보스를 잡으러 가면 됩니다 내가 만약 오늘 뭐 브로카이스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계획을 짜는 거죠 8시에 동시에 파르비냐까지 다 나옵니다 이 트랑제 숲에서부터 비통공원까지 그럼 나는 오늘 유카비 사막에 그로카이스를 먼저 잡아야 할것 같다 그러면 미리 데빌체이서를 채우시고 7시 55분쯤에 미리 가셔야 됩니다 유카비 사막이니까 여기 유카비 사막은 바이고룡 추락지 그다음에 빛바린사원 이둘 중에 하나 먼저 나오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에 먼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시면 되고 8시 되면 나오는 위치 얘가 만약에 여기 고령 초락지에 있는데 안떠요 안떠면 아까 위치 지정을 했죠? 바로 빗발인 사원으로 날라갑니다 위치 지정으로 이 장면들을 이제 오늘 직접 8시 딱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제가 미리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는 마석을 완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할거는 바로 아이템 수집이에요 아이템 수집에 있는 이 마석을 채워야 됩니다 그중 제가 제일 많이 못 채운게 일단 여기 일반, 일반 파르비니아도 남아있고 여기 희귀희귀만 있으면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음 순서를 봐서는 역시 파르비니아를 저는 먼저 가야할 것 같네요 파르비니아를 먼저 가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안 채워진거 여기 루스칼 바쿤하고 디눅스는 이제 하나씩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좀 나중에 가도 되고 많이 채워야 하는 게 지금 루스칼을 좀 많이 얻거든요 저는 루스칼이 좀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 루스칼을 먼저 가야겠죠 그럼 순서가 파르비니아 루스칼 이렇게 두 개로 잡혀졌네요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파르비니아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긴 한데 아마도 오늘은 파르비니아를 두 마리 잡는 건 포기하고 루스칼로 날아가야 할것 같아요 루스칼이.. 아.. 저 이렇게 제가 미리 저장을 했고요 일반 루스칼 자리 그럼 이따가 8시에 돼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스 나오기 3분 전인 57분입니다 이 맵에 보시면은 왼쪽에 필드보스 마크가 불이 들어왔죠 이 마크가 이제 5분 전이란 표시고요 여기를 눌려도 보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 전이니까 미리 이동을 해야겠죠 저는 아까 순서대로 파르비니아를 먼저 잡고 루스칼로 갈 겁니다 저는 항상 파르비니아는 여기 비탈부터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어디있니 여기 있네? 있니? 마루로 날아가는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때 뭐각 캐릭터별로 보스 세팅이 있겠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매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스 추가 공격력 붙은 스킬로 바꿔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2분 남았네요 예전은 밑에 지역 보스가 완전히 나오자마자 순삭되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완전 긴장 타고 대기해야 했지만 여러 번 패치를 통해서 이제 뉴비들도 잡을 수 있게 필드버스 피통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 위치 지정 잘 해놓고 상황만 잘 보신다면 은 충분히 하루에 두마리 최대 세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때 월드버스 할 때쯤이면 이제 이거 키셔서 월드창 꼭 확인하시고요 체력 공유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올리다 보면은 같이 사람들이 올려줄 겁니다 뭐 이정도도 안하는 써보면은 아 그건 뭐 그냥 답이 없고요그 정도 써보면은 이제 1분 전이니까 미리 보스 위치에서 대결을 해줍니다 파르비니아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두 마리를 다 잡고 했는데 오늘은 한 마리만 잡을 거라서 여기서는 어 데빌 체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원래 처음 잡는 놈 말고 뒷늦게 잡는 놈 뒷늦게 잡는 보스에 데빌 체스 쓰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뒷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뒤를 못 넣었거든요? 아 여기 지금 안 떴죠? 그러면 텔 타고 지금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스가 있을겁니다 이거 열심히 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길드끼리 이렇게 보스 위치를 공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편합니다 길드에 없으신 분들은 월드챗 꾸준히 잘 보시면서 몬스터 위치 확인하시고요자 이런경우도 순서가 지금 2채널이 원활이죠 이만 사람이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2채널 잡고 1채널까지 가면은 파르비니아는 이렇게 두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영상을 위해서 한마리 포기하고 루즈칼로 갈거니까 얘만 잡자마자 바로 날라가겠습니다 미리 루즈칼 위치 오케이. 기억해두고 파르비니아부터는 무조건 0.1 이상 치셔야지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그 이하로 데미지 들어오면 그 보상이 안들어와요 자픽 얼마 없죠? 미리 대기를 합니다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날라갑니다 다행히 루스칼 아직 잡고 있네요. 여기 어디야? 이 채널? 아, 서버 두 개밖에 없구나. 어차피 여기 혼잡은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이 서버, 아, 이 채널? 여기서 잡으면 되겠네요. 사람이 별로 없네. 아무래도 8시에 나오는 루나트라 보스 잡으러 달아들 간것 같아요. 이렇게 될경우 편하죠? 먹고 또 이제 다른 것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 사람이 없는 수준이면 야 이거 제법 걸리겠는데?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지금 1채널 뚫고 들어가는건데 지금 서버가 바뀌었죠? 원활로 들어왔으니까 저 1채널은 잡힌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아마 1채널에서 잡았던 분들이 이제 2채널 올거예요 아니면 다른데로 갔거나 최대한 채널은 사람 많은 쪽으로 가세요 채널은 사람 많은 쪽으로 들어가셔야 빨리 잡고 같은 보스를 또 두번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나 길드원 중에 잡으러 올수 있는 분 있으니까 이렇게 공유해주고 와 저도 승리권을 해보네요 3이네? 아. 뺏기겠다 바로 뺏겼네요 말하자마자 와 데미지 1들어 오네 이제 아 오이건 나는 하고 싶은데 될수 있으려나 아, 이게 몇 퍼센트야? 보이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잡았죠? 그럼 이제 슬슬 일체 브로카이스 잡으러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브로카이스 가면 될것 같습니다 4등 하고 브로카이스 아! 브로카이스 어? 어딨지? 브로카이스 환각 사막인데? 아! 내 네, 설마 저장 안한 거야? 저장을 안 했네요? 큰일 났네? 이런 경우는 빨리 날아가 줍니다 뭐 이미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직 살아있네요 브로카스가 이 여기 지금 불타고 있죠? 이게 이제 보스가 등장했다는 신호거든요? 와 쾌적? 왜 아직도 2채널 쾌적이야? 다행인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늦게 되는 겁니다 어 레인드 이런 짓도 하면 안되고요네 <웃음> 신기한게 아 지금 3채널 잡혔네요 1채널도 혼자이 어차피 못들어가고 2채널에서 어디있는거지 2채널? 제가 여기쪽은 다 잡았다고 따로 안넣은것 같네요? 어..사람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브로카이스 거의 불피네 브로같은 경우는 공속 디버프를 거는 이런 장판을 소환하기 때문에 장판은꼭 피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뭐 아프지 않더라도 3채널도 아직 남아있었구나 1퍼만 치자 1퍼만 치자 1퍼부터는 이제 휘기마석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제또 줄어들었냐 안돼 피없어 0.2만 0.2만 어떡해 아 안되네요 염종이 아자 이렇게 다잡게 되면은 지금 총 3마리 잡았죠? 보자 환부 환각부로일서환각부로지회동센요 우리 지금 서버에서 지원을 해달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전투지역이니까 이제 다 켜야겠죠 먹을 수 있는 요리 키고 아이작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전에 환각부로가 오늘은 몇 서버지? 1서버 3서버네 아까 폐광에 나왔다 했거든요 그러면 폐광으로 날라가줍니다 어뭐다 잡았잖아 아이고 이러면 내가 텔만 날렸네 에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루나트라까지 총네마리를 잡게 된 건데, 한번 보상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오, 희귀마석도 있네. 오 이거 나이스하다. 자, 이렇게 흔적으로, 흔적으로 내가 몇 마리 잡은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한 마리, 어, 두 마리, 세 마리. 루스칼은 흔적이 없네. 이 상자 안에서 주는 거로 바뀌었죠. 루스칼은 바꾼 디덕스 루스칼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자 이쪽은 지금 중복이죠 중복이니까 이렇게 마석 수집에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음 것들도 음다 수집에 박았네요 수집을 할수 있는 마석은 여기 링크 옆에 여기 뜨거든요 수집 마크가 근데 하나도 없는 거 봐서는 어이번에좀 꽝인 것 같네요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 있는 것만 나왔네 음 마석은 마석 수집은 좀 안타깝게 됐고요 한번 나머지 상자로 다 까볼까요 오 주화들 자 참여 부상 아 여기에 있네요 마석이 일단은 다 열어봅시다 어차피 일반 주는 거니까 오 이렇게 동료도 나오고요 그래 차라리 검은 문어가 낫다 자 1번 마석은 내가 안채운게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볼만한데 하나 한다고 하셨네요 와이 여러개 중에서 어떻게 딱 하나만 수집에 넣을 수 있지? 자 이렇게 수집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수집에 두개 넣고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필드보스 잡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잘 모르겠는 부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